방 어땠어요? 방이요? 네. 일단 룸메이트가 니키라서 너무 편했고 그리고 나서는 <웃음> 근데 방이 아늑하네요. 아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몇 시에 잤어요? 몇 네. 시? 아니죠. 더아그몇 시? 한번 해주세요 3 3 3 3 3 <웃음> <웃음> <진짜> 너무 용기, <귀여워>. 너무. <웃음>